여기는 속밭 여기는 속요 친구가 가출여려다가 친구가 너무 힘들해서 천천히 올라 속박. 여는 여기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기는 속박. 여기는 속박. 여기는 속박. 여기는 속박. 여기는 속박. 여기는 속박. 여기는 속박. 여기는 속 해발 1300m 저기 하나 더 보시나요? 아, 진짜 멋있다 와레디코블루제에같지 않냐? <목소리>